주몽차트가 포인트인데 어 저번주죠 어 저번주 저번주 캔들의 종가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어찌저찌 빠져가지고 8200배까지 쭉 빠졌어 쭉 빠졌는데 결국에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이 26일 26일 캔들이 어딨냐 어. 요거 요거 요 캔들. 요 캔들이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주봉, 주봉에서 얘가 안 나왔으면 구름대 이탈이에요. 구름대 이탈이었는데 이 캔들이 이 캔들이 나옴으로써 주봉 캔들에서 가까스로 이 해당 캔들의 종가를 구름대 안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캔들이 진짜 일요일 날 움직임이 진짜 중요했던 겁니다. 얘는 엔젤 캔들이에요. 엔젤. 어. 엔젤 캔들. 어. 엔젤 캔들이다. 그래서 저 캔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8,000불, 8,200불 고그 자리에서 돌았을 거예요. 근데 주봉상에서 저 캔들 마감을 구름대 안에서 하고 그 이후에 쭉쭉 올려줬기 때문에 이 어, 캔들이 상당히 중요했다. 일요일 캔들이 상당히 중요했다. 어, 이거 포인트. 그 의지를 볼수 있어요. 캔들 안에서도 그 의지를 볼수 있는 게 어, 이러한 캔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봉, 마감, 양봉 마감을 양봉 마감할때 아무리 양봉이 좀 세게 나오더라도 어,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꼬리는 남아요. 어, 약간의 꼬리는 남, 남습니다. 아무리 장대양봉이어도 꼬리는 약간 남기 마련인데 지금 보시면은 저 종가 마감을 구름대 안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캔들 안에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깔끔하죠? 깔끔. 저거를 이제 그 장대양봉 중에서 이제 마루보즈라고 하는데, 일본 캔들 용어 중에 하나예요 마루보즈. 마루보즈가 이제 뭐 대머리, 대머리라고 하는데, 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 영어권에서도 그렇고, 이 캔들의 윗꼬리를 위그라고 해요. 위그. 위그가 가발이에요. 가발. 그니까, 러 민머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위그 가발을 씌워가지고, 저게 대머리에 머리털이 하나 붙어있는, 어,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음, 마루보즈 캔들 나오는 게 거의 지금, 어, 제가 보는데, 거의 지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마루보즈라고 봅니다. 아 어. 어, 여기, 여기. 그니까, 러이 캔들만 보, 봐도, 보더라도, 이거는 진짜 의도적으로, 어, 의도적으로, 종가마감을 주봉캔들 구름대 안에서 그러니까 주봉차트 구름대 안에서 종가마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캔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진짜로 2020년, 2020년 올해어 다시 한번 불장이 온다 라고 하면은 이때 1월 26일 캔들 1월, 1월 26일 캔들을 어, 사당에 모셔가지고 이이 어, 이 캔들을 기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려야 해요 얘가 진짜 그 어벤져스에요 어벤져스 어벤져스에서 헐크 역할을 한 겁니다 진짜는저 자리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법 했죠 어, 뚫고 나서 한번은 저항을 리테스 주고 주봉캔들 종가 마감을 구름대 안에서 하면서 어, 다시 한번 추세전환의 희망의 을희망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일단은 지금은 구름대 안에서 잘논의고 있습니다 논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9,100 불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어, 단기봉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더블 탑 관점에서 좀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주봉 차트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 여기에서 이만큼의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봉 종가 마감을 안 했죠. 종가 마감을 하지 않았어, 않았어도 종가 마감을 하지 않았어도 아직까지는 몸통의 크기가 추세의 힘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다. 흐름이 좋다. 결국에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채널 이 하락조정사이클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9,100불입니다. 9,100불을 넘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 8개월간 이어진 하락조정사이클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음, 본격적으로 한 9,200불 기준선 있죠? 9,200불, 9,400불 여기만 넘어준다고 하면은 어, 이 채널도 벗어나는 겁니다. 채널 벗어나서 리테스트 주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사이클을 어, 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 나와주는 거죠 시간론 시간론상으로 파악을 해본 어, 이번 하락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락조정사이클의 마감 시간론 분석을 어떻게 했었느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작년 12월 1 7일에 나왔던 반등 이게 쭉 이어나가면서 작년 6월까지 한 사이클 그게 26시간론 기본수치 일 중에서 26사이클 어, 한 사이클 하나 조정 사이클, 하나 상승 사이클 끝나고, 이제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했을 때, A, B, B에서부터 이제 하락 조정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B에서부터 하락 조정 사이클이 시작이 돼서, 이게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이거를 이제 시간론으로 다시 분석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26 사이클이 시간론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 베이직한 숫자고, 그 이후에 하락조정 사이클은 좀 특이한 게 33사이클에서 아무리 강한 사이클이어도 아무리 강한 하락이어도 33사이클에서는 웬만하면 어 조정 하락조정 사이클이 끝난다 어요 관점으로 이제 분석한 게 2월달입니다 2월 10일 2월 첫째 주, 둘째 주죠 그래서 어 아무리 봐도 여기까지는 하락조정이 끝났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어 조금 이런 관점에서는 뭐 여기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어, 이 하락파동의 저점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파동, 하락사이클 끝났다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이 채널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어, 이 하락조정사이클의 이 우하향하고 있는 평행채널 여기랑 구름대, 주봉구름대에는 벗어나야지 좀 하락사이클이 끝났다고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시간론 분석에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봤을 때 33사이클 그러니까 이 작년 6월 고점에서 33주가 지나는 요 어, 시점에서 하락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리고 추세전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는 하락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주봉 구름대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9,100불을 찍었어도 다시 꼬꾸라지면 뭐, 다시 꼬꾸라지면 주봉 구름대 밑으로 파, 파고들어서 이제는 진짜 5 5 0 0불까지볼수 있는 거예요. 채널 채널 하단 상단 계속 지지저항 지하하면 당연히 여기서 저항받으면 또 여기까지 가겠지 아니면 n n e l c h 가지가지지지지고 다시 가거나 어. 이, 이 움직임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한7 e 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 h a 이 n e l channel, 이 h a n n e l c h a n n e 지금 흐름대로 간다 c h a n n e 매우 좋고 구름대 뚫고 하락 이 채널 뚫고 그리고 시간론상에서도 하락 사이클 뚫고 가기에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는 거지